내래서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 지인의 집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인의 집이 있는 곳이 일반 주택가라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두 바퀴 정도 돌아서 겨우 될 곳이 있어 주차를 하고 40분 정도 일을 보고 차가 있는 곳으로 왔더니 차 앞유리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떡 붙어있더라고요. 급하게 붙인 듯 넓은 투명 테이프를 대충 잘라서 군데군데 붙여놓은 왔는데 언뜻 보기도 달력의 안면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싶어 차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보는 것처럼 안쪽에 이곳은 개인 주차 공간이 오니 차를 대지 마시오라고 글이 써 있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안쪽에 앉아서 잘 보이도록 말이죠.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꽤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건물 한쪽에서 몸을 숨기고 저를 몰래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증은 가지만 칠지 않아 화를 삭히고 집으로 돌아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집노인분의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아마도 타이어를 가져다 놓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자주 다툼도 있었고요. 한 집이 그러다 보니 같은 라인의 집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각가지 장애물을 흉하고 지저분하게 해놓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은 한 달쯤 전에도 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지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전화가 전화를 받았더니 차를 빼라고 이곳은 자기가 주차하는 곳이라고 해서 나가보았더니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굳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할 곳이 있는데도 그곳에 자기 차를 대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듯 빨리 빼라고 화를 내기에 말싸움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그 동네를 왔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제가 차를 세웠던 곳이 보시는 것처럼 집 앞도 아닌 이곳에 차를 세웠는데 여기가 개인 주차고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동네를 살펴보니까 사실 이것도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더라고요. 그래도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주차가 허락된 곳이죠. 그래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놓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한 집은 새로 이사를 오자마자 리모델링을 한다고 집앞돌에 오랫동안 자재들을 쌓아놓고 또 이쪽을 보면 나바콘을 여러 개 세우고 또 이런 캐러밴 트레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취등록세다 냈을 테고 이것도 차량이다 하면 할 소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간이라도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심껏 배려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동네를 돌아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보기 흉한 적치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지만 버젓이 이렇게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인면도로와 골목길 등 공공도로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너무 과해서인지 사실상 처벌이나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 듣는 주차 시비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고 해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좋지 않은 끔찍한 일도 생기고 하는데요. 이런 공유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나의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무척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제는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고 내 이웃과 공유하고 함께한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조금 불편해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요?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비요